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하는 일하는 국회 만들기 두 번째 입법안 우리가 자주 보는 국회의 모습입니다. 텅텅텅 비어있습니다. 이분들 다 어디로 가셨을까요? 해외 출장, 장외투쟁, 회의장 출입 방해 보이콧을 하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죠? 이러시면 안 됩니다. 회의하셔야죠.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. 의결 정독수가 모자라면 회의는 진행되지 않습니다. 일하지 않는 자 받지도 말라. 문호동엔 무임금이 딱이죠. 반기별로 전체 출석일수를 체크하여 10% 불출석 초과 시 그에 상응하는 세비를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불출석일수가 늘어날수록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인 세비는 깎이고 깎이고 또 깎입니다. 30%가 넘는 불출석 의원에게는 징계 규정을 통해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. 참 세죠? 정당 페널티제도 있습니다. 각 정당에 소속된 의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불출석한 일수에 따라 경상보조금의 5%를 감액하겠습니다. 이제는 정당도 의원도 국회 파행을 야기하는 보이콧을 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. 성실 출근, 모든 근로의 기본입니다. 불출석 패널티 제도, 참 괜찮죠? 일하는 국회, 일하는 정치,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겠습니다.